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뉴라이즈 순정 LED 헤드라이트 장착입니다 야간 주행 및 악천 후시 어두운 할로겐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껴 순정 LED 헤드라이트로 변경하는 케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일라이트 및테일램프 모두 LED로 되어 있는데 헤드램프만 할로겐으로 되어 있어 언밸런스한 느낌이었죠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뉴라이즈는 할로겐 또는 LED 사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LED 중에서도 DBL, 즉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를 지원하는 옵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상위 옵션으로, 라이트 조사각이 상하 뿐만 아니라 좌우까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방식입니다.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를 구현시켜줄 이슈입니다. 순정 커넥터를 사용해 잭바이직으로 연결되며, 배선은 사전에 미리 제작해두었습니다. LED 사양에선 오토 레벨링 센서가 탑재됩니다. 이게 없으면 검사 통과가 되지 않죠. 차고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 라이트 조사각을 상하로 조절케 하는 장치입니다. 정션박스도 교체합니다. 할로겐 사양에선 LED 헤드라이트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교체해야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우측 후륜을 탈거합니다. 차량을 한 차례 더 올려주고요. 레벨링 센서를 정해진 자리에 장착시켜줍니다. 외부로 노출된 배선은 콜게이트 튜브 및 전기 테이프로 감싸 배이나 브레이크의 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었습니다. 레벨링 배선이 실내로 들어와야 하는데요 흡음 테이프로 감싼 후 순정라인에 따라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하였습니다. 마무리도 잊지 않구요. 탈거했던 휠을 토크 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할로겐 라이트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의 라이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광원의 변화가 있지만 상향등도 LED로 변경되며 4등식이 2등식 바이펑션 형태로 바뀌어 훨씬 정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로겐에서 LED로 변경시 커넥터가 맞지 않아 사양에 맞게 바꿔줘야 하는데요 납땜과 수축 튜브, 그리고 전기테이프 및 홀게이트 튜브를 이용해 이중, 3중으로 튼튼하고 깔끔하게 마감해 주었습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탈거했던 프론트 범퍼를 장착하고요 이제 실내 배선 작업입니다 우선 기존 정션 박스를 탈거합니다 어느 쪽이 할로겐이고 어느 쪽이 LED 사양의 정션박스일까요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기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LED 사양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DBL 리슈어를 비롯해 신품 정션박스를 장착합니다. 배선 작업은 외부와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마감해 주고요.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잘 작동하네요. 전용 진단기를 이용해 파라미터 세팅 및 센서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뉴라이즈 LED 사양에 맞게 코딩해줘야 잘 작동하게 되죠 고정 코드 여부도 확인합니다 깨끗합니다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체크 및 조절 작업을 진행하면 뉴라이즈 AFLS 순정 LED 헤드라이트 컨버전이 종료됩니다 할로겐과 비교해 훨씬 밝은 광량과 함께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라는 유용한 기능이 있어 야간 및악천후시 훨씬 안전한 주요 환경을 만들어 줄것 같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이라 야간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카드를 클릭하면 야간 신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로겐은 찾아볼 수 없는 찐 LED 뉴라이즈가 되었습니다. 이상 뉴라이즈 순정 LED 헤드라이트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